너너라 여유만다 15만원? 네 요거는 음, 10만원 10만 되고 저거 해서 26만원씩 우리 아, 청도. 청도를을 샀습니다 어. 우리는 그 황도를 샀지 아, 황도. 왜냐면 청도는 아, 깍, 딱딱하잖아요 어, 딱딱해서 음. 황도를 엄마가 좋아해서 어. 황도를 샀습니다 음. 아주 좋은데 할아버지가 뭔가 음, 음, 음. 음, 음, 음. 파야 되나? 음. 음.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봐봐 나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파야 되나 봐이로 오라 그래 송이니 안 오는데 아 내가 이렇게 와아이 나 봐라 어? 이 <웃음> 냄새가 다 갔다. 똥이에요? 어똥 같은거지 그냥 심어, 이거를. 응? 어? 근데 이거를 그냥 심어 안 되구나. 다 끊어놓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분 때문에 이거를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둘.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너무 이안 바닥보다 여기 바닥보다 낮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웃음> 어이, <저희도 이렇게> <웃음> 야 할아버지랑 나무도 심고. 바닥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자, 봐, 하들아, 어? 너는 내가 우리 나면안 된다 그랬으면, 왜안 나. 자, 봐. 여기는 이제, 자, 봐. 여기는 저거 뒤, 여기를 변도 주변은. 핑크색은 보호려고 뭐 있는 거 и л с 이미桶 c o n s o l i d � p r e c 크다 <웃음> 아, 잘한다. 자, 잘한다. 이제 이 접목 부위가 중요해. 어이, 이 접목 그 부위가 미쳤을 이걸 나 이걸 그냥 놔두면 안 자라서 이 밑에만 잘 자라고 이 부위가 나중에 잘라져 아, 그리고는 잘 풀러야 돼. 이렇게 있어야 소, 있어야 돼. 이게 장갑을 풀고 보는 이게 약한 부위다. 여기 안전히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지금 이쪽에 지금 이 구멍이 젖어지니까 아, 보니까 넣어. 옆을 좀더 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파서 이 안에다 좀넣어보자 음, 아니, 이럴 때 삽질을 이렇게 해서 이 뿌리가 아, 이렇게 지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음, 그렇지. 안에다 흙을 넣고? 안에다 흙만 넣었으니까. 아유, 아유 이 떨을 조심해. 아우 저저저저저저저 뭐야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진짜 아주 크다. 저야. 아유 우리 저게 땅을 이렇게 좀 비옥하게 하는 거니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뒤로 가면 안 돼. 물로올라와야 아, 돼. 음. 이야 네, 네, 네, 물을 넣어요 이거. 물이 있는데 이여기 여기 거조어안으로말 보통 얼마나 올라와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그, 그 지면으로부터 조금만 올라와도 되니까. 음. 어, 왜냐면 이게 밥이 위로 올려 하면은 여기서 싹이 나와. 잘할 음. 음. 음.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만요. 어. 이 2년 동안은 전정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전정을 하면 이게 지공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